오늘 해볼 게임은 로블록스 인기 게임이자 오리영병님께서 추천해주신 스프레이 페인트입니다. 일단은 저도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. 지금 여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약간 좀 조용하게 어디 가서 하고 싶은데? 여데도소리도장리아 장난 아니리들한리이 한다 <웃음> 이거 뭐지? 뭐 아뭐온소리만나소 건가? 리번나려볼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이렇게. 오! 아 이렇게 마우스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되리도 되네? 근데 한번밖에 도되네 이런 작도우그려봅시이 됐다 이제 리도 우리도 <웃음> 아 이상하게 지워진다니까 이거 계속? 나 이걸 지우고 싶었던 건데 아 안돼 앞머리 잘렸어 짠 이러고 색칠해주면 되겠죠 이제? 아 근데 살짝 진한데? 큰일이다 진하다 어. 어! 야! 잠깐만. 아, 어아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이러지 마세요. 잠시만요. 내가 뭘 잘못했는데, 이 X 같은 게임아. 이렇게 된 김에, 여기다가 그려볼까? 아니, 근데. 아, 네. 네, 잠깐. 다른 그거 되게 귀엽게 나와가지고 마음에 들었는데. 다시 열심히 그려볼게요. 따란~ 다시 스케치를 끝냈고요. 진짜 우여걱정 끝에... <웃음> 다시 그러면은 빠르게 색칠해 줍시다. 딴~ 따란따란따란따란~ 아니,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데? 뭐가 아쉽지? 됐다 따란 아니야 뭔가 아쉬워 뭘까? <웃음> 오늘 이 게임을 추천해주신 오리영병님 프로필 사진을 그려봐도 될것 같은데? 여기 옆에다가 조그맣게 그려볼까요? 완성 어떤가요? 비슷한가요? 아니 근데 너무 귀엽다 <웃음> 아니 원래 사람형 캐릭터를 그리려고 했는데 너무 귀여운 그림이 생각나버렸어 됐다! 아닌가? 볼터치 빼는 게 낫나? 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짠! <웃음> 저는 만족스러운데 과연 시청자분께서는 만족스러우셨을지 모르겠네요. 덕분에 오늘 약간 좀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하나 발견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다른 서버에일반만 유저분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? 왔어. 와! 들어오자마자 오오오 모. 요아. 어? 내 걸려. 잠깐만. 어. 내 걸려. 아. 렉컬리어 <웃음> 오늘 게임 여기까지 하라는 신을 계신가? 그래도 오늘 이자가 아쉽지만 그래도 재밌게 플레이한 것 같은데요 재밌으셨다면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고요 또 제가 플레이하면 재밌을 것 같은 게임들 추천해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해볼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!